안녕하세요. 햇살드라마입니다. 닥터 차정숙에서 참으로 미운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승희 같이 사연이 있는 악역도 있고, 전소라 같이 기본적으로 밉상을 보이지만, 은근한 츤데레 같은 인물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나쁘기만 한 인간 자체가 선천적으로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차정숙의 동료 레지던트 1 연차인 문채윤입니다. 작품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온 문채윤에 대한 소개를 보면,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극도의 개인주의가 몸에 배었고 남이 힘들건 말건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채윤은 차정숙에게 가정의학과 파견을 바꾸기 위해서 친한 척을 하며 알랑방구를 뀌었습니다. 뭔가 남에게 부탁할 일이 생겼을 때는 온갖 애교를 다 부리는 척하다가 이제 차정숙이 최승희와 서인호의 불륜을 알게 되어서 문채윤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다시 가정의학과로 가야겠다고 말하자. 얼굴색을 싹 바꾸고 본래의 싸가지 없는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때 차정숙의 기가 막힌 사이다 대사가 나왔죠. 문채윤이 먼저 차정숙에게 근데 왜 반말이에요?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 줄 아나? 라며 인상을 쓰고 따지자. 차정숙은 문채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처음 봤을 때 나이 많다고 대접 받으려고 하는 거 극혐이랬지? 나는 나이를 막론하고 예의 없는 것들이 극혐이야. 이렇게 문채윤에게 말했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오는 정말 시원한 대사였죠. 그런데 이 정도로는 문채윤같이 싸가지가 없는 인간들에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쌍욕을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는데요. 문채윤은 차정숙에게 한마디 들었지만 여전히 차정숙에게 무례하고 건방지게 굴며 앞으로도 태클을 걸텐데요. 이런 문채윤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전소라입니다. 우리의 전소라는 참지 않죠. 전소라는 레지던트 3년차, 문채윤은 1년차인데요. 무조건 선배라고 후배를 막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이유없이 괴롭힌다면 혼쭐이 나야죠. 전소라는 문채윤이 차정숙에게 거친 언행과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전소라가 원인을 파악해보니 문채윤이 자신의 일을 계속 차정숙에게 미루려는 것을 알게 되죠. 전소라는 문채윤을 불러다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박살을 내버립니다. 차정숙은 그런 전소라를 보고 속으로는 통쾌해하죠. 그러면서 미래의 며느리일지도 모르는 전소라에게 호감을 갖게 됩니다. 전소라는 본이 아니게 시어머니에게 이쁨을 받는 며느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전개가 펼쳐질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채윤이란 캐릭터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셨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